은 자막까지 넣었는데 영상을 수정해야 할때 그러니까 영상 앞에 부분을 날리면 그 지금까지 작업해놨던 걸 어떻게 다시 수정해서 옮기지 협도가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이런 이런 상황이야 편집을 아까 자막 우리 한번 쳤잖아 그지? 네. 자막을 쭉 이렇게 쳤으면 뭔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를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잘라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네. 그러면 자를게 되게 많지? 네. 아, 잠깐만 편집모드 바꿔놓고 할게 화면 저보니까이 라인을 쫙 그냥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냥 면도칼 만약에 쓸게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자르잖아 네다 잘랐지 그 다음에 요만큼 가서 요만큼 필요 없잖아 그지? 네 녹아다야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녹아다야 자 이렇게 잘랐다 치자 그럼 여기만 필요 없잖아 네 그러면 여기 구간을 확대를 해쫙 이렇게 잡아 버려네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버려요. 블랙트. 음. 이거 물어보는 거지. 음. 자, 이렇게 버리는 방법이 네. 하나 있어.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자, 복원해놓고 시작할게. 여기만 날리면 끝나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한 요정, 한 여기서 여기까지 날리고 싶다. 그러면 네. 인점 잡아. 네. 여기서 인점을 잡아. 네. 그 다음에 이만큼 내가 필요 없는데, 가 아웃점 잡아.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드러내기가 있어 추출, 익스트랙 음... 누르면 끝 음... 이렇게 네. 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어 얘네들이 다 끝났잖아 일단은 네. 이거를 오른 다 선택해 네.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하거든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무데나 얘를 중첩이라고 해버리면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음... 한 영상으로 음... 네. 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컨트롤 A 다 선택하지 그렇지? 자, 뭐 이런 것도 없게. 하위 시퀀스 만들기 있잖아. 얘를 눌러서, 그럼 이게 또한 덩어리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음. 하위 시퀀스 만들면 음. 런 놈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얘를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를 얘 중첩이라고 해버리면 한 덩어리가 딱 만들어져.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마치 하나의 영상처럼 쓸 수도 있어. 음. 톡톡 잘라버리면. 되겠다. 제일 편한 방법은 음.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에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요 기능이 있잖아 음. 인점과 아웃점 잡아서 그냥 드러내는 거 음. 그렇게 하면 뭔가 거기에 맞춰서 딴걸 땡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지 네. 통으로 그냥 다 지우면 된다는 네, 얘기죠 음. 이걸 쓰는 게 제일 나아 음. 음. 너무 빨리 끝났네 이거... 이게 왜 궁금했지? 그 통째로 날린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혁도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걸 여기서 한번 해볼래? 잘라가지고 음. 이거를 드러내고 딜리트 보이지 근데 음, 음. 네. 이거를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음, 그 공간을 지우려 하니까 안 지워지는 거잖아 어? 이왜안 지워지지? 안 지워지지. 밑에 게다 막혀있으니까 영상을 드러낸 다음에 음. 땡겨 놓고 보니까 자막이 다른데 가있더라고요이 음. 네, 얘기가 그냥 번에, 그거예요 네.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지우면 되는 거를 네. 구간만 지워놓고 뒤에 걸다 잡아서 위치로 옮기려 하니까 힘든 거지 음, 네. 그냥 통으로 그냥 석독하고 잘라버리면 끝난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웠죠? 그생각아니지 <웃음> 이거는 뭐 나중에 영상을 뭐 만들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건 난 필요한 것 같아. 네. 그냥 통으로 이렇게 인자마오점 잡아서 지우는 것들은. 가고 네. 내가 만드는 기초 영상이 그 부분 얘기 안 해놨었거든. 음. <웃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